왼발! 왼발! 파밍을 이렇게 하는 거나, 자식아? <웃음> 자, 오늘은 한번솔 경쟁을 해볼 건데 요즘 핵들이 겁나게 많거든요? 보이는 대로 다혼줄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잉? 렛츠 고! 뱉다 고자 버리기 엠파 한번 써봐야지, 엠포 오케이, 됐어, 풀파밍 이거 사람 아님 이고저공킬 먹었어요, 공킬 아, 이거 안내려나 보네? 오, 지금 뭐해? 내 파격적인 샷빨을 보여주도록 하지 잉? 응? <웃음> 시 가야 되 이건 어, 이 자식 샷건이다 내밀어 봐, 내밀어 봐, 내밀어 봐, 내밀어 봐 요즘 샷건 겁나 센데 스치킥만 해도 죽거든요수탄으로 잡아줍시다잉? 아어어어 아, 어어어어 <웃음> <웃음> 손떡 아니에요 와 어떻게 했어요? 네. 비명 추가들인가 저도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그냥 아 <웃음> 진짜 와아저맛돌리가 띠우는데 이거? 잘 먹겠습니다 저놈이 뽑히기 좋은거 제가 못쓰는게 아니에요? 쫙! 쫙! 야미또 잡으러 가볼까잉? 아따 우직하니 사주이네 감히 날 건드려? 이건 못 참지. 딱 기다려라 이. 너부터 뭐야, 걸로가. 안 되겠다. 너부터 잡는다 이. 내 조갈마 시우드냐? 아, 뭐 각도다. 오케이. 너는 내가 정성스럽게 혼내주도록 하지. 정성이 가득한네 감자를 받아라 투척 야사! 뭐야 사람 별로 안 남았네? 누군세요아 야! 저 사임 자임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이건 야. 샤우팅으로 피한 거것 같은데 야식아. 일단 저놈을 무시하고 인스타바로갑시다 별다같은 놈아! 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렇게오는거 있지 어? 어이 별덕 별덕별덕 많아 이거 뭐야? 어? 나 빼고 아홉 명? 다 어디 숨어있는 거야 이거 겁나게도 살아남았구만 어 저거 뭐야 나뭐 피치는 거본거 같은데? 이따vem. 잠깐 저 사람 있는거 같음 너 나랑 양, 양, 각잡자 야, 어, 죽이 좀 하고 있어봐잉! 내가 앞에 가줄게잉! 나 지금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일평집을 뚫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세요~! 오! 어, 맞게 있네요~! 아낌없이 주는 섬광? 나 섬광 겁나 많아~! 어. 내가 더세다이 자식아! 들어가야지! 슈 길리네? 오 자리 붙게자식아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하하하하하이놈파 <목소리> <목소리> 끝났는데? 자, 이쪽 하나랑 위쪽 하나 일대일이다 빨리 가, 빨리 가, 가, 돼연 어그로 해주고 빨리 가, 돼, 빨리 가야 돼 완벽한 자리야 내 위치를 모르겠구만 나 도는 거 봤을라나? 야아! 그니까 겁나 많은데 너다 줄게 어허어프라이팬프라이팬 어, 캬! 아아하하 <웃음> <웃음> <웃음>